한번만 봐봐, 한 번만 봐봐 한 번만. 우와 유두랑 선우랑 너무 멋있는 데 있어 우와. I'm o a y e <웃음> 어, 폭포다. 어, 폭가 있어. 엄마, 폭포. 아! s 네, t 네. 어? Let's There you go. i t h some b e r r y 천사여기 천사 안돼 너무 많이 다녹아 이거, 이거. 이 얼음이잖아 얼음 얼음에서는 안되잖아 이에야 돼. 지 뒤에 서봐 이야 너는 좀선일로 You got the most glacial lakes. Could be because of uh, the amount of other life that h e c o n t i d e r t h as t in South Down yet. a t s a s u r p r i s 설국 설국 <목소리> 하하하하 <웃음> <못 가고> 있어. <웃음> 아. 빨아 빨리, 빨리 할수 있어. 빨아만 있으면 움직여. 아이나 유나, 유나 안, 나안 가려도 되죠?